야, 여기가 이렇게 막힌 적이 없었는데. 굉장하네. 뭔 일이래? <웃음> 명절이야? 용남하네. 어디 가는 거야, 다. 역시 주말에는 움직이지 않는 편이 정신건강에도 해로, 아, 유익, 유익할 것 같아. 날씨는 또왜 이래, 이거? 미운데. Okay. I'm so happy Cause today 됐 맞는거야? 칠 수, 칠수 있어? 아니, 뭐든지 다푸면 미치겠더라. 나도 이게 조그만 거다푸고 샀는데, 난 버리기래? 냅두다가 나중에 언젠가 필요할 때가 있겠지. 단어가 생각이 안나 점점 그래 뭐 하려고 하면 단어가 생각이 안나 점점 그러잖아요 사람 이름도 봐봐야 되겠더라고 네, 저번에 그 무게감 때문에 네. 그러니까 보는 거하고 또 다르니까 특히 화로가 화로가 많이 그랬어요 화로가 이게 근데 이거 괜찮다잉 이게 세 번째고 무슨 것도 불편하려고 하는 건데 캠핑이 <웃음> 아까도 내가 봤을 때 불편하려고 싶다. 하는 것보다도 자연하고. 최대한 가까우려고 하는거 아니야? 그러니까 불편하려고 하는거잖아요 그러니까 편할거면 집에 그냥 있는게 낫지 저기 콘도나 펜션 보다도 그, 더 가까이 이렇게 모텔, 왔잖 모텔가서 자고 밥은 식당에서 사먹고 그러고 그 <웃음> 내가, 다녔었잖아요 저는 근데 그게 이제 혼자 다니는게 그게 재미가 없으니까 생각해보니까 이걸 하면은 나한테 딱 맞을 것같아 캠핑이 그 생각이 갑자기 언젠가 들었어. 요 음.. 그래가지고 그럼 너 오래된 건 아니네 캠핑이? 아유 저뭐 2년밖에 안 됐죠 지금. 나보도나보도 나는 한 10년 넘었어. 좀 새내기예요 새내기. 아, 들 그냥 못겠 응? 근데 그거를 이제 백패킹 뭐 그런 것안 하고. 그냥 바로 음. 모터캠핑으로 음. 시작을 한거죠. 저는. 연기가 뭐 아예 안날 수는 없네. 이거는 기름이 떨어져도 불이 확안붙네 원래 그런 거야？수세 는막 불이 완전 화 형식 되어 버리 는데, 불 맛, 불 맛, 이게 또 맛있 다야 불맛 <웃음> 그 예. 그냥, 솔, 솔나무나 솔방울 같은 거랑 구우면 그 향이 별지 않아요. 집에서 안만 저기에서 구워 먹어도 맛이 없어서 고기 구워 먹으려면 무조건 밖에 나가서 먹어 감자가이었일까요 음! 됐어 됐어 어! 됐어! 진짜 뜻하지 않게 최상의 조합을 발견했네요 네. 네. <웃음> 번으로 초벌구이하고 그저 기름의 느끼함을 불에다가 불향을 입혀 가지고 느끼함을 없애고 응? 그동안에 봤던 반응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돼지기름이 떨어져서 불이 살아나는거 근데 왜 오히려 죽냐 이말이야 흠뻑 뭐 젖어버렸어 <놀람> 와, 붙어버려야지 이렇게 근데 오히려 죽는단 말이야 하, 집까지 가보실까요? 1시간 49분. 정리쉐.